여러분 안녕하세요. 옥벨입니다. 오늘 지금 자기 전인데 자기 전에 하는 저의 기본적인 루틴 케어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금 정말 자기 전에 리얼의 모습이고요. 제가 아마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원래 트러블이 진짜 심했거든요. 이렇게 이마에도 그렇고 근데 진짜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그리고 탄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왜 어떻게 개선 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바르면 좋은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세안을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클렌징 오일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클렌징 오일마저 깨끗이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폼을 또두 번째로 사용을 해서 이중 세안을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패드들 지금 다양한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번 일회용을 사용하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쓰레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가격 대비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런 제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요런 제품보다는 토너용으로 생긴 것들로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것 있거든요. 요. 라트라주에서 나온 빙하주 데일리 토너입니다. 제, 지난번에 제가 선인장 크림으로도 되게 좋다고 설명을 드렸던, 요 브랜드 제품인데요 여기에 왜 좋으냐면 물의 입자의 5분의 1 정도 되는 초미세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물 세안으로 이미 지우지 못한 모공 속에 들어간 초미세먼지들 있잖아요 요거를 요걸로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은 세안 후 눈을 감고 골고루 뿌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트 입자가 굉장히 고르게 분사되기 때문에 가볍고 되게 그리고 끈적임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물처럼 바르실 수 있는 토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또 혜자스럽습니다. 지금 용량이 200ml 인데요. 15,000원. 15,000원의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르기보다는 지금 요런. 요런 얇은 화장솜을 요 화장솜에다가 잔뜩 뿌려주세요 그래서 충분히 적신 다음에 피부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요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닦아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지금 진짜 많이 깨끗이 닦아서 별로 나온 게 없지만 좀 급하게 세안을 할 때는 가끔가다 살짝 묻어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닦아주신 다음에 화장솜에 잔뜩 묻혀서 화장솜으로 수분 충전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얼굴 전체에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부위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아침에 바를 때 아무래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아침에 화장을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이턱 쪽이랑 이코 옆에 요 있는 부분이 이런 각질도 있고 좀 건조한 게 있나, 있는지 좀 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장솜으로 그 전날 좀 수분케어를 해주고 나면 확실히 화장이 잘 먹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분명 2주 넘게 매일 사용했는데 양이 이렇게 줄지 않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볍게 떼주고 요게좀 양이 좀 아까우니까 한번더 피부결 정도는 살짝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앰프 라로스포제 에파클라 라로스포제 에파클라 요건데 이게 가격이 거의 2만원 돈 되는 가격이에요 다시 재구매할 생각은 그 따지 없습니다 굴려가 조용히 발라주세요. 싫어하는 끈적이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트러블 만화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가격 대비 면에서는 그렇게 끌리는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요 부분 제가 원래 트러블이 엄청 많았던 부분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